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일기새벽2시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피라미드 그림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에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요 비 o b 미국 주식은 밥이다 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여 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씩 쓱 보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피라미드 그림에서 맨 아랫단은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듣고 소득이 창출되는 기술을 배우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움의 습관을 들이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은요 마음껏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축률을 높이는 것, 적립식 투자, 복리의 효과를 올리는 것, 불필요한 투자 비용을 줄이는 것, 세금, 수수료, 운용, 보수 등이 있고요 자산 및 소득을 배분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단과 맨 밑단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은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 실행을 하고 습관화를 해놓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세 번째 단과 맨 밑단의 부분은 어, 최대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 강조하고 어, 이걸 습관을 들여주도록 부모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단은요 적당히 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 금융 방송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금융시장과 개인재정상태 걱정을 너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상단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맨 위에 보시면 빨갛게 노우 라고 써있고 뱀은 모습이 그려져 있죠 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켓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돈을 잃는 것, 금융세일즈맨에게 노란하기, 정치와 투자를 엮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 그림은 딱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보여주니까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도 모두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여정을 잘 꾸려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유튜브 채널이 책을 소개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감상문을 기록해 나가는 채널이긴 하지만 저는 책 말고 또 경험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드시고 계속 업데이트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 바이팅!